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줄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홍 소장입니다. 살아가면서 기브앤테이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심리학자 아담 그랜터씨는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을 조사 분석하여 사람들을 기버, 테이커, 그리고 매처로 분류했습니다. 기버는 말 그대로 자신의 이익을 따지기보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테이커는 타인으로부터 무신가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매처는 내가 하나 주면 나도 하나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 70%가 주는 사람 즉 기버의 성향을 갖고 있고 노숙자의 70%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성향에 주는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는 극과 극의 상황에 처할까요? 기버는 상대에 대해 자신이 뭘할수 있는지를 행동기준으로 합니다. 자신이 받는 것보다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는 기버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버와는 반대로 테이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몫을 많이 받으려 하기 때문에 테이커를 상대하는 사람은 불만을 품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이커를 싫어하고 멀어져갑니다. 상대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본은 언뜻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는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버의 이익은 작아 보이지만 사람들은 기버에게 호의를 품고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기버와 함께 있으면 이득을 얻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기버는 처음에 준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버라도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주는 것만 계속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자신의 비즈니스보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우선하고 자신에게 여유가 없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자기 희생형 기본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면서도 실패하는 기본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사람을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공감을 해서 남을 너무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심해서 손해를 보아도 항변을 하지 않고 차마 넘길 뿐입니다. 이들은 사기를 당할 확률이 평균 두배나 높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 유예해야 할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제대로 세운다. 성공한 기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물론 도움을 주지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잘 고려해서 줍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이 극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의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테이커들에게는 절대로 다시 베풀지 않는 단호함이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 실패하는 기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주지 않도록 합시다 사람을 소중히 하고 게다가 자신도 소중히 하는 기버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상대방에게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꿈을 크게 꾸되 그것을 실천하는 방안은 치밀하고 냉정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착한 사람의 실패 사례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버에 베푸는 행동이 스스로에게 선순환적 기능을 하려면 타임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익에도 관심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